오이 줄 거니까 기다려 잠깐만 어이 우리 두부 이모채 잘 앉아있네 기다려 이제 앉아서 엄마 기다리는 거야 너무너무 착해 이제 매일 조금씩 타자 허리 너무 많이 자랐어요. 기다리세요. 엄마 오이 줄 거예요. 기다려. 오이 엄마 줄게. 기다려.